자, 안녕하세요. 음, 우리가 이제 회계학의 처음 음, 개념 체계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어떤 이론 내용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갈게요. 모든 객관식의 내용들은 처음에 어, 서머리를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서머리 할때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들이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더라 그러면 다시 한번 책을 찾아봐야 돼요. 서머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아그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면 사실 그 챕터를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훑어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이 그 아직은 내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공부한 내용들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역으로 책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 어좀 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 관세사라든가 또는 감정평가사 또는 뭐 세무사 뭐 회계사도 이제 가능하겠고요 1차 시험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여기서는 사실 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를 주요 어떤 그 수험생으로 이제 보고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 쪽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 쪽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40점 이상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기초를 다지기가 좀 힘들다. 음, 그런 경우에 좀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직 그 이론 정리가 다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더라도, 어, 내가 보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역으로 책을 보는 방식으로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시면 40점 내지 50점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1차를 위주로 한 어떤 수험생 같은 경우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역으로 다시 이론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셔도 돼요. 음. 자, 처음에 일단, 어, 재무에게, 개념체계와,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사항들,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론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체계에 대한 사항인데, 개념체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뭐, 기본 가정, 그 다음에, 질적 특성, 그 다음에, 원가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고, 여기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문제 안에 나와 있는 그 문구들을 많이 봐놓으면그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지알죠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많이 틀려보면 나중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론형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적용이 돼요 계산형의 문제에서는 사실 좀 어느 정도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론형의 문제에서는 문구를 많이 눈에 익혀 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개념체계와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본 가정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질적 특성, 그 다음에 원가제약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죠. 음. 기본 가정에서는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 특성에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제약은 원가가 아, 효익보다 아,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원가가 효익보다 높으면 그 정보를 얻으나 마나 소용이 없는 거죠. 음. 자, 먼저 기본 과정에서 계속 기업의 과정은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 기업이다, 즉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가정하에서 작성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한다는 가정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 뭐 여기에 따른 어떤 그 논리적 근거가 되는 그 측정 기준이 역사적 원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는 처음에 취득했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내일,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는 뭐그 다음 기회 뭐 기중에 회사를 그만둔다.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가 그만두는 회사의 어떤 정보를 내가 얻고 싶으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 가치가 얼마인지 가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죠그 때는 역사적 원가를 쓰면 안 되겠죠. 역사적 원가는 처음에 취득했던 가격이거든. 그죠근데 만약에 회사가 앞으로 계속 한대요. 회사가 공장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건물이 있어. 처음에 10만 원을 샀어요. 근데 그거 앞으로도 영업을 하려면 공장이 필요해. 그럼 공장에 대한 처분 가치는 의미가 없겠죠. 그죠? 렇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논리가 거기에 이제 뒷받침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은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가, 의도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기업의 가정을 적용해서 안 되겠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내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나눠 가져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파는 기준. 즉, 이걸 내다 팔면 얼마를 받을까. 그게 더 중요하겠죠. 예. 자 그리고 이 예상 가능한 기간이란 거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한다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도 보장할 수 없겠죠 10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00년을 해야 되는 건지 100년을 해야지 계속 기업의 가정을 쓸수 있는 건지 아니면 1년을 하면 계속 기업 가정을 쓸수 있는 건지 계속 기업의 가정은 1년 내에 회사 때려칠 생각 없으면 계속 기업의 가정을 적용해라 이런 얘기예요자그 음. 다음에 이제 질적 특성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는 게 있죠 음. 근무적 질적 특성 안에는 또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적합성과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이란게 있다 목적적합성은 어떤 정보가 그 의사결정을 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관적 질적 특성이 네 가지겠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리고 적시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이네 가지를 네 가지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실실성이 없거나 또는 목적 적합하지 않은 정보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예. 자, 일단 목적 적합성을 볼까요? 거기 안에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정보를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 의사결정에 쓸수 있는 정보가 되려면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측된 어떤 그, 그 정보에 따라서 내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과거 내가 했던 의사결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과를 가지고 그게 확인 가치라고 보지 이건 이제 피드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된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즉 예측하기 위한 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음. 그 다음에 정보용자가 과거의 평가나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재무정보의 가치가 확인가치. 이게 이제 피드백. 어,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과거에 내가 했던 의사결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목적적 합성 안에는 중요성이란 말이 나와요. 중요성. 이 중요성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서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목적적합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근데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재무 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둘 모두에 근거해서 해당 기업의 특이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얘기한다.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해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못 얘기해도 대체 말은 엄청나게 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주요성에 대한 상항들을 얘기를 할 때, 어떤 두 개의 이제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회사는 뭐냐면 매출이 엄청나게 커요. 200억짜리 회사예요. 여기는 매출이, 연간 매출이 200원이에요. 아, 연간 매출 200원을 가지고 되냐? 아니, 그냥 가정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죠? 얘는 진짜 200원이에요. 얘는 200억 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가 어떤 정보를 어, 획득을 했는데, 어떤 정보냐? 매출 누락에 대한 정보를 어,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두 회사의 매출 누락이 똑같아 150원의 매출이 빠져 있어요. 여기도 150원의 매출액이 빠져 있어. 150원, 155억이 아니에요. 150원. 자, 그랬을 때 이런 정보를 수집한 이 투자자가 그 정보를 가지고 즉 매출 누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때 과연 의사결정에 영향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 그걸 판단해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지 않겠죠. 200억짜리 회사에서 150원의 매출이 빠졌다. 그걸 가지고 이 회사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얘는 그, 그,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150원 나오지도 않을 거야, 재무제표에. 당연히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상황이 달라요. 200원짜리 매출에서 150원을 빼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빼먹은 거야, 지금. 그죠? 예. 네. 여기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얘기는 뭐냐? 이 150원이 이 회사한테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하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그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150원이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되는 거예요 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는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돼요 이게 이제 개별기업 측면에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는 중요하고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요하면 목적적합해 중요하지 않으면 목적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목적적합성의 기준을 중요성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야. 이게 개별 기업 측면의 목적적 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회사, 즉, 200짜리 회사에서 매출 누락이 만 원이 됐다고 합시다. 그것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뭐. 그죠? 여기서도 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금액이 점점 커져요. 천만 원 정도가 됐다, 그러면. 천만 원 빼먹었어요. 담당자, 재무 담당자가. 그래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어느 순간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있겠죠. 그죠. 1억 원 정도가 됐대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 입장에서. 자 그러면 결국 이때가 되면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서 목적 적합 여부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은 개별 기업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다. 즉 기업마다 다르다는 얘기야. 어떤 기업에서는 중요할 수 있고 어떤 기업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어떤 기업에 목적 적합할 수 있고 어떤, 어떤 기업에 목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획일적인 계란 임계치를 정하거나 미리 정할 수 없다 왜냐 150원은 중요한 정보야 이렇게 미리 정해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업은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죠그 것들은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임계치를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문구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목적적 합성에 대한 사항이고, 자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충실성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정확히 믿을 수 있는 정보야 되겠죠. 그러려면 완전한 표현, 즉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다 포함해서 서술된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지. 그 그렇죠?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돼요.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 여기 이 말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없다는 의미는 뭐냐? 모든 면에서 정확한 우리가 아,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차상의 우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음, 이제 내용을 보면 어, 어떤 사람이 회사에 그 건물을 증여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건물을 받았어요. 그럼 건물가액을 재무상태표에다 써야 되겠죠? 건물을 쓰려면 건물을 측정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건물을 측정을 하는데, 건물을 100원으로 이제 측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평가를 한 거야. 100원으로. 자, 12월 1일 날이 자산을 증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그거를 팔았대요.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 120원에 팔았어. 자, 그러면 건물가액에 대한 측정이 잘못된 건가? 처음에? 이 평가된 금액. 이거 팔아 보니까 120원이었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여기가 오류가 있느냐? 여기서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는 오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오류가 없냐? 여기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할때 평가를 할때 평가의 방법의 선택이나 적용 즉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게 옳으냐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빼먹었다면 잘못된 거야 근데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더니 100원이 나오더라 그러면 잘못되지 않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평가 방법의 선택이나 적용할 때 오류가 없다면 걔는 오류가 없는 표현이 돼요 근데 평가 방법의 선택이나 적용 시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거는 오류가 있는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자산의 어떤 그 평가치가 실제로 팔렸을 때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을 어떤 자산을 측정을 할때그 측정과 관련된 적용 방식 또는 그 자산을 인식하는 데 인식하기 위한 어떤 요건 그런 것들을 정확히 다 갖췄는데 갖췄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히 뭐 어떤 그 오류가 없다 또 어떤 어 선택을 할때 또는 변수를 적용할 때 오류가 없었다 그러면 오류가 없는 표현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음. 자 이게 오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시 절차성으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충실성에서는 중립성이라는 게 나와요. 중립성은 중요성하고는 다르죠. 예, 이거 이제 예전에 이제 문제가 나올 때뭐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중립성은 편의가 없다.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의 편의가 없다. 또한 중립적 정보는, 이 말을 기억 잘 해주세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라면 그 정보는 의미가,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보는 어떤, 어떤 식으로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있어 근데 이 중립성의 의미는 뭐냐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중립성의 의미는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정보 제공, 제공자가 중립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립적 정보의 의미는 뭐냐면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중립성을 얘기하는 거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립성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한 상이고 이런 근본적 질적 특성 이게 이제 뭐냐면 정보가 이용하기 위한 근본적 특성이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유용하지 않은 정보는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용하지 않은 정보는 목적적합하나 표현의 충실성이 없는 정보라든가 또는 목적적합하지 않은데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 것즉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는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정, 정보다 가짜 정보다 그러면 그건 필요 없는 거고 어, 정보의 내용은 어, 진실 진실된 정보인데 어, 진짜 정보인데 그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어, 필요가 없는 정보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갔는데 은행에서 나의 소득과 관련된 어떤 서류를 달라 이렇게 이랬어요. 근데 그 서류가 없어가지고 그냥 주민등록증을 보사해줬어.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 관련 의사 결정할 을수 있어요? 할수 없잖아, 그렇죠? 예. 그 주민등록증에 관련된 정보는 정확하지만 그게 자기들 대출을 실행하는 데 관련된 의사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야. 즉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돼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교 가능성이 있죠.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 또는 다른 일자의 정보와 <웃음> 비교를 하는 것. 그래야지 정보가 유용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회사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전기하고 비교를 해보든가 아니면 동일한 기업의 규모의 어떤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그 정보가 유용해질 수 있겠죠. 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에 건물 100원 이렇게 써있다. 그 100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검증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대로 만들어 100원 써놓으면 안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속성이고, 합리적 판단적인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거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을 하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판단해 본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회사와, 뭐, 회사 대표이사라든가 또는 뭐 사장이라든가 회장. 뭐 그런 사람하고, 어뭐 친인척, 걔네들한테 야, 이거 건물 얼마짜리야? 그러면 같은 편은 들겠죠. 그죠? 얘가, 어, 뭐, 장부에다가 뭐 이익이 뭐, 요번에 뭐 200억이 나왔다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200억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 그죠?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맡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죠그 여기서는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에 충실한 표현을 하데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그럼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측정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죠. 건물을 회사가 100억이라고 써놨어. 근데그 100억에 대한 가치를 측정을 할때 누군가 제3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 100억 맞아?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 100억이라고 얘기해야지만 100억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런 거예 거기에서 왔다 갔다 뭐 이거 한 100억 정도 하겠는데요 한 100억 정도 하겠는데 한 99.9억 정도 뭐이 정도 하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니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검증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잘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건물을 100원짜리 이렇게 써놨다 합시다 근데 그 건물 100원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의뢰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A, B, C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A한테 물어봤더니 100원이래요. 100원 정도 할 거래. B한테 물어봤더니, 어, 한 97원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또 C한테 물어봤더니, 음, 한 102원 정도 하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이 정도는 검증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증 가능할 때, 그거는 이제 확률로도 이제 표현될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표본 오차,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검증 가능한 정보로 볼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라고 갑시다. A한테 물어봤더니 한 25원 정도 한대. B한테 물어봤더니 한 210원 정도 하겠대. C한테 물어봤더니 한 97원 정도 하겠다고. 이건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검증 가능하다고 볼수 없겠죠.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검증 가능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검증 가능성의 의미 자체는 꼭 동일한 어떤 측정치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어, 이 얘기예요. <웃음>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게 이 의미예요.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시성. 적시성은 제때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하게 하는 걸, 어, 적시성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적시성은 가장 최근에 있는 정보가 적시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떤 그 시험의 성향을 이제 판단할 때 가장 최근에 어떤 기출문제들을 갖다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 근데 추세를 판단할 때는 아주 옛날 정보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될수록 정보 유용성이 낮아지긴 하는데, 근데, 어, 일부 정보는 오랫동안, 어, 적시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예요. 이게 추세와 관련된 사항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능성. 정보는 이해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결하고, 분류하고, 특정 지역 특정 지어서 표시하게 되면, 보다 이해가능한 정보가 될수 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 보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손익계산서를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써 있대요. 수익,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이익. 그래서 한 600원 남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에서 똑같은 걸 이렇게 써놓은 거야. 매출액 1000원, 원가 200원 해서, 매출 이익이 800원이고, 그 다음에 광고비가 한 200원 들어서 이익이 600원 됐대요. 자, 어느 쪽이 보다 이해가능한 정보가 될까? 어느 쪽이? 이쪽이 보다 이해가능한 정보가 되겠죠? 아니, 눈으로 봐도 좀 이게 좀 낫잖아. 그죠? 그냥 느낌적인 어떤 느낌으로 봤을 때. 그죠? 이게 보다 예측가능한 정보가 돼요, 사실은. 왜냐면 물건을 팔아서 남는 이익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광고 활동과 관련된 이익, 그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 외에 어떤 손익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이익, 즉 상품 판매에 대한 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순이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이해가 나는 정보가 될수 있겠죠. 그게 이제 특정 지음에 표시하면 이해가 나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두 가지 근본적 질적 특성과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는 게 있더라. 그럼 얘들 사이에 이제, 어, 관계를 좀 보면 이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가 유용하게 할수 없다. 즉, 이거는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관계를 보면, 유용한 정보는 어떤 정보냐. 이런 건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어요. 즉,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게그 다음에 적실성이 있어. 근데 이해 가능성은 좀 떨어져. 그래도 목적 적합한 정보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비교가능하고 적시성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좀 떨어지더라. 그래도 목적적합한 정보가 될수 있어요.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뭐 이런 식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유용한 정보가 될수 없다는 얘기에요. 목적적합하지만 믿을 수 없는 정보더라. 근데 모든 걸다 갖추고 있어. 비교가능하고 뭐 검증가능하고 이렇해 그렇지만 그게 믿을 수 없는 정보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음,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도 어. 그건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없겠죠. <웃음> 그래서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전체가 다 있건, 보관적 질적 특성이 전체가 다 있건 또는 하나 정도만 있어도 앞에 근본적 질적 특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제약. 원가 제학에서는 원가가 효익보다는 어떻게, 해?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정보를 산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원가장에서 아, <웃음> 이제 몇 가지 할 얘기가 더 있긴 한데 어, 서머리 과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사항들. 여기가 이제 문제가 더 많이 나오죠, 사실은. 여기서 보면 일반 원칙이 있어요. 음, 일반 원칙이 엄청 많죠. 그래서 첫 번째,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지 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기업에 왔던 원칙이 있고 세 번째, 발생기준회계가 있고요. 네 번째, 중요성과 통합표시라게 있고요. 다섯 번째 상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고빈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비교정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표시의 계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식별에 대한 사항들.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거기에 따른 일반 원칙들이 적용되냐 이런 원칙들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음. 첫 번째 공정한 표시의 한국채택국제회의 준 이건 뭐냐면 형국채 국제회계주를 지키라 이거예요. 재무제표 만들 때는. 음. 그래서 기업의 재무 상태, 성과,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그죠? 음.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책에서 정한 자산부채, 수익비용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인식요건, 뭐,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음. 그 다음에 한국 채택 국제회계주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음.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준수했다고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속 기업은 우리가 가정에서 봤었죠. 어, 그래서 재무제표 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종속 가능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청산하거나 어,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청산 또는 경영 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발생 기준에게 이거는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 그 현금흐름 정보가 도대체 뭐가 있냐? 그거는 그게 있는 거죠, 그 현금흐름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보게 되는 현금흐름표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발생 기준에 따서 라 작성을 해야 된다. 뭐 회계 원리의 어떤 내용에서 여러분들 그 발생 주에 대한 내용들을 봤었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과 통합 표시에 대한 사항들. 뭐, 여기서는 중요성 분류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중요한 것끼리 모아가지고 표시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할까요? 묶고 사도 되겠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서 구분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따로 그걸 표시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재무제표에 재고자산 천원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상품, 원재료,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통으로 이제 재고 자산이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걸 이제 따로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주석에서 뭐 이렇게 이제 따로 표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상품 중에는 800원이 있고 원자 중에는 200원이 있다 아 그리고 그게 전기에 단기 이렇게 어, 돼 있더라 이렇게 주석에서 따로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표시를 따로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상계 상계에 대한 내용에서는 퉁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에 채무 이쪽에 채권. 두 개가 같은 회사가 가지고 아 저희 어, 같은 어떤 거래처에서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훔쳐 가지고 남은 것만 한 쪽에서 어, 어떤 채무라든가 또는 채권을 기록할 수 있겠죠. 자 원칙은 기업회계준의 원칙은 상계하지 않는다 원칙이에요. 상계하지 총액 표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어떤 회사가 물건을 팔았다 소비자한테 그럼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럼 매출 즉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만 원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출액 만 원이 기록이 될 거야. 자 그리고 걔한테 뭐냐면 상품을 주겠지 자기가 이제 뭘 주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받는 금액이 뭐냐면 아, 그준게 뭐냐면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죠그 기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 수익 만원 비용 8천원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게 충격표시예요 예. 그래서 회계처리를 보면 받은 거 전체를 매출액으로 즉 수익으로 잡고 그 다음에 준거 전체를 뭘로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쓰죠 이게 이제 상기하지 않는 방법이야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상계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받는 것과 준 거를 퉁 쳐가지고 남는 거에 이익 2,000 이렇게만 기록하는 게 상계하는 방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상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익과 비용을 따로 이렇게 총액으로 계산하는 반면에 상계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2,000원만 이익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상계하지 않는 방식, 아, 상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원칙은 이 방법이다.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어, 어떤 경우? 영업활동 외에 어떤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회사의 영업활동이라는 건 회사의 주요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를 파는 회사라면 컴퓨터를 팔아서 얻은 수익이 대부분을 얻겠죠. 청바지를 파는 회사라면 청바지를 팔아서 얻은 이익이 대부분일 거야. 그 회사의 단계이익 중에. 그죠? 그러면 죠그 보통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70에서 8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10, 10에서 20% 정도는 그 외의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액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어, 수익과 그 다음에 비용을 따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외의 활동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외에는 상계를 해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상계에서 단 주요 수익 창출 활동의 부수적인그 밖에 거래에서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비용의 상계 표시가 거래나 그 밖에 사건 실질을 반영한다면 상계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이런 것들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주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얘는 상계표시로 보지 않는다. 그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빈도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재무제표를 자기가 보고를 하고 싶을 때만 보고하고, 보고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고 빈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작성을 못했을 때, 그때는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는 해당 기간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공시를 해달래요. 어떤 거냐? 봤더니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 가능하지 않다.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요번에는 6개월짜리 이익이고 전기에는 1년짜리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죠그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의사결정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 자그 다음에 이제 정보는 비교하는 방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달리 허용화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보고된 보고된 정보는 전기의 어, 재무제표와 같이 이제 표시해달라 를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어, 단기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하다면 소수령 정보 즉 말로 된거 그런 것도 비교 정보를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 전기에는 어 우리가 이제 뭐 리콜이 이제 있었는데 요번 기회에는 거기에 일부가 뭐뭐그 리콜이 이미 완료가 되고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죠 예. 자그 다음에 이제 표시의 계속성 일단 표시를 했다면 일관되게 표시를 계속 해 줘야 되겠죠 그전에는 토지로 썼다가 이번에는 건물을 썼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맥이 동일해야 된다 그럼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재무제표, 즉 어, 사업 내용의 유기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방법이 더 적절하더라 지금까지 표시했던 방법이 잘못돼 있대요 사실은 건물이었는데 토지로 표시하고 있었대 뭐 어, 그때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 에두 번째는 기준이 바꾸라고 하면 홍채택 국제회의 기준에서 다른 표시방법을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때는 바꿔야 되겠죠 예. 자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식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재무제표 그거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뭐 특정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위해서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를 제공해 주면 각자가 이 재무제표를 보고 자기의 의사결정이 맞도록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주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주는 오직 재무제표에만 적용이 되고 연차 보고서라든가 감독기구 제출 서류, 기타 다른 목적의 어떤 문서에 꼭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 오직 재무제표에만 적용한다. 이 재무제표가 뭐냐면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반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뭐냐면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이런 얘기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시에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이제 표시가 되죠. 뭐 자산의 정의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자산 정의, 부채 정의. 음. 그럼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걸 보면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여기 이제 표시가 되죠. 자산은 또 보면 유동과 비유동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자본은 유동, 비유동에 대한 개념이 필요 없어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에서는 유동, 비유동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율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건 아니다. 우리가 채권 같은 것도 자산이 될수 있죠. 채권은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채권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 마찬가지 자산의 정의하고 똑같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어, 실체가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의 유출 또는 뭐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얘기한다. 다음 이런 의무에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뿐만 아니라 상관습에 따른 의무, 즉, 의제의 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보증하는 그런 제품 보증에 따른 의무, 하자 하자보수, 보수에 따른 의무가 있죠. 어,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의무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자녀 지분이라고 얘기하죠. 자본과 관련된 사항들은 어차피 자산과 부채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자본은, 어, 자본의 종류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산, 어, 재무상태표의 이제 표시 방법을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유동, 그 다음에 비유동 항목으로 이제 표시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유동과 비유동에 대한 개념, 거기서 이제 유동에 대한 개념이 이제 필요하겠죠. 나머지는 이제 비유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이라는 게 어떤 거냐. 먼저 어, 유동에 대한 상인데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 에 실현이 된다. 뭐 우리가 이제 돈 받을 게 있다면 12개월 내에 돈을 받는다 이런 의미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상 영업주기네. 그다음에 어, 단기간 매매. 그러면 단기의 의미 여기서 단기. 이 단기라는 걸 규정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12개월로 봐요. 그래서 뭐 보통 보면 12개월과 정상 영업주기 두 개로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어, 유동 항목을 이제 이걸 유동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 채권이라든가 재고자산, 매입채무, 뭐 미수금, 미지급금, 선수금, 선급금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 항목이 이제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유동은 유동 항목 외의 것들을 이제 비유동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유동, 비유동법에 따른 방법을 쓰지만 그 외의 방법은 뭐 쓰냐? 그 외의 방법도 가능하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을 이제 표시를 할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러한 자산들이 있다고 합시다. 건물, 특허권, 재고자산, 뭐 매출채권, 기계, 현금 그래서 총 자산의 합계가 11,500원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부채 쪽을 보니까 뭐차입금이라든가그 다음에 뭐장기차입금 매입채무, 그리고 자본 쪽에서는 자본금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을 골라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동항목을 보니까 현금이 일단 유동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저것도 이제 유동 항목이다, 그죠그 다음에 재고자산, 저런 것들도 이제 유동 항목이 될수 있겠죠. 음. 그 다음에 비유동 쪽을 본 아, 저, 저 부채 쪽을 보니까 부채 쪽에서는 단기차익금, 차익금 중에서 단기차익금은 유동 항목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 같은 것도 어, 유동 항목이 이제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가 이제 비유동 항목이니까 자산 쪽에서는 건물 그 다음에 특허권, 그 다음에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비유동 항목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채 쪽에서는 장기 차입금이 아마 비유동 항목에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따로 모아놓으면, 즉, 유동 항목끼리 모으고, 비유동 항목끼리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유동끼리 모으고, 비유동끼리 모으고, 그러면 유동 비유동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유동 비유동법은 유동끼리 모으고, 비유동끼리 모으면 돼요. 자, 그럼 다른 방법은, 어, 못 어, 쓰느냐? 뭐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그게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유동성 순위를 정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유동성이 있는지. 먼저 여기서는 자산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빠를까요? 현금이 제일 유동성이 크겠죠. 네. 바로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이 1 번. 그다음에 매출채권, 재고자산, 뭐 기계, 건물, 특허권 이렇게 유동의 순서를 쭉 정해서 거기에 따른 순서대로 이제 적용. 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얘기 해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부채 쪽도 이제 유동성 순서를 정해서 그걸로 이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하게 되면 그거를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얘기 해요. 유동성 배열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동 비유동법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유동 비유동법이 원칙이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서, 문제에서 만약에 유동 비유동법이 원칙이다 하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유동, 비유동법만 사용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가능하니까 음. 또는 혼합법도 가능해요 즉 여기서 유동끼리 모아놓고 얘네도 유동이죠 음. 이렇게 유동, 비유동 이렇게 모아놓으면 혼합법이 되는 거죠 유동 안에서도 순서를 정해 놓고 나이를 하고 비유동 안에서도 순서를 정해 놓고 나이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혼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동, 비유동법에 따른 방법 가능하다 음. 유동성 배열법에 따른 가능하다. 그리고 혼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일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사항들을 볼게요.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이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수익의 정의를 보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에 따른 순자산의 증가액. 순자산은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얘기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용도 마찬가지. 자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 이거를 이제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자 손익계산서를 이제 보면 이 기능별로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손익계산서의 비용 작성 방법에는 기능별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성격별 이런 방법이 있죠 예 네. 손익계산서 작성을 해보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걸매출총이익으로 이제 표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급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빼면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산이 되면 영업이익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 거기서 이제 이자비용 기타 경비들을 빼고 나면 이제 단기손익이 이제 되는 거 여기 이제 법인세도 이제 빠질 수 있겠죠 이 이제 손익계산서의 이제 작성인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기타 포괄손익을 반영을 해주면 그게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그 기타 포괄손익에는 어, 다섯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다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해외사업에 따른 환산손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그런 금융자산이 있죠 거기에 대한 손익 그 다음에 현금으름 위험해피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여기서 이제 효과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를 거죠 그 다음에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재측정손익 그 다음에 재평가예금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이론 쪽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두 가지 정도 즉, 얘하고 얘 정도는 배울 거예요. 확정급의 제도에 대한 내용은 따로 특강을 어, 통해서 따로 이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긴 하지만 나오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가성비가 좀 높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음.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할때 이렇게 하나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어요. 이 단기손익까지의 부분을 따로 띄워가지고 단기손익에 대한 손익계단서 그 다음에 이 단기손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기타포괄손익까지를 반영한 포괄손익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보고서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단서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보고서 또는 이렇게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해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손익계단서의 작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기손익까지 나온 보고서 그다음에 그 단기손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이렇게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를 그냥 쭉 보여주는 보고서도 가능하다. 됐죠음자 음, 그러면 음. 비용의 이제 표시 방법을 보면 비용이라는 건손익계산서의 수익에서 비용 빼죠.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용. 그 표시 방법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능별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격별 분류가 있는데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어요 이게 매출 원가법 이렇게도 얘기하고 를그 다음에 성격별 분류는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거든요 이두 가지 특징은 좀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면 <웃음> 어, 어떤 회사가 원재료를 매입해다가 그걸로 이제 뭐냐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회사라고 합시다. 그럼 원재료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가공비가 이제 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소비자한테 이제 판다고 합시다. 자, 근데 팔았을 때 얼마?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파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영업사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사원 인건비와 그 다음에 판촉물, 뭐 재료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대요. 자, 그래서 어, 이 내용을 보니까 제조에 들어간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있어요. 그럼 제조활동에서 들어간 비용은 원재료 매입비가 일단 있겠죠 3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죠 이건 가공에 따른 인건비 얘기하는 거죠 어? 이거 만저 잘못 써있네 1만 7천원이 되겠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판매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판촉물에 대한 재료비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아 이게 저 밖에 없구나 원. 음.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있겠죠. 인건비는 판매에 따른 영업사원의 인건비 15,000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요걸 아예 바꿔버립시다. 음. 여기를 이렇게 바꿀게요. 음. 그러면 되겠지. 음.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보세요. 음. 오타가 너무 낫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이제 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을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능별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격별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기능별 분류에서는 일단 매출액, 여기서 이제 판매된 매출액 있죠? 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데, 그 매출 원가는 뭐냐면,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조에 따른 경비, 즉, 3만원과 12,000원, 합계 42,000원이 매출 원가에 이제 포함이 돼요. 그죠? 저게 이제 매출 원가에 들어가고, 그럼 그걸 빼고 나면 매출 총이 얼마예요? 이게 10만원에서 42,000원을 빼고 나면 58,000원이 되겠죠? 여기서 판매 관리비는 뭐냐? 이 과정에서 발생된 경비들이 판매 관리비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서 발생된 32,000원이 판매 관리비로 빠지게 돼 있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26,000원이 나와요. 자, 이렇게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결국 여기서는 제조에 따른 경비, 그 다음에 판매에 따른 경비, 이렇게 이제 계산한 거죠. 자, 성격별 분류는 어떤 거냐? 성격별 분류는 그 경비가 뭘로 사용이 됐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매출액에서 빼 주는데 뭘 빼냐? 재료비를 빼요. 그럼 재료비는 여기서도 재료비가 나오고 여기서도 재료비가 나오죠? 그래서 그 합계가 47,000원이 돼요. 그럼 그 47,000원을 여기서 이제 빼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의 합계. 여기서도 인건비가 나오고 여기서도 인건비가 나오죠? 그그 인건비 합계를 여기서 이제 계산해서 그걸 이제 빼 주게 되죠. 그러면 영업 이익이 똑같이 이제 어쨌든 간에 두개 경비를 다뺀 거니까 영업 이익은 둘다 똑같아요. 근데 그 표시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쪽에서는 기능, 이걸 이제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성격, 이게 이제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썼을 때왜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하냐 돈을 뭘로 썼는지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제로비로 나갔는지 인건비로 나갔는지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즉뭐임률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걸로 인건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이렇게 표시해 버리면 제조 과정에는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가, 인건비도 있는데 그게 합쳐져 가지고 매출 원가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사용이 됐는지는 저기서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가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적 적합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적 적합하다는 얘기는 예측 가능한 정보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이쪽보다 이쪽이 왜 예측 가능하냐 여기를 보시면 물건을 팔아서 얻는 이익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당 그하나의 어떤 이익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익률이 나오죠. 그래서 매출 총익이랑 이익을 먼저 구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외 활동까지 포함한 이익을 구해요. 그래서 매출에 따른 이익과 그다음에 그외 영업익.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수익에서 그냥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매출에 따른 이익,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기타 활동을 다 포함한 이익,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보다는 보다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즉, 앞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 어느 정도 남구나. 물건에 대한 이익률도 여기서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즉, 판촉 활동에 따른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 저걸 감소시키면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에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기능별로 분류하게 되면 성격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주석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야. 그죠. 자이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거 꼭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기능별 분류에서는 비용의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다. 왜냐면 어, 제로비와 인건비를 다 모아가지고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매와 관련된 모든 경비를 모아서 판매 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 어떤 게 세부적으로 들어갔는지 그건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성격별 분류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더 유용하기 때문에 기능별로 비용을 작성할 때는 성격별 비용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돈뭘 썼는지 알려달라는 얘기야. 근데 반대로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라 그건 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손익의 성격별 구분 표시, 기타 포괄손익의 표시 방법 이제 보는 건데, 어, 기타 포괄손익의 재분류에 대한 상황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기타 포괄손익은 그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분류되는 기타 포괄손익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 여기 대한 상황을 보는데. 어, 먼저 가정을 좀 해볼게요. 수익이 이번에 이제 15만원 정도 나왔고 비용이 7만원 정도 나왔다. 그리고 기초에 이런 상태였어요. 기타 포괄 손익이 1 만원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벌어들인 이익험이한 5만원 정도 있었대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이번에 제요 실행이 됐다. 기타 포괄 손익이 요번에 실행이 됐다고 할게요. 자 그럼 단기 손익에서는 일단 요번에 이제 15만원 정도의 수익 매출액 그 다음에 어, 비용 매출원가 7만원이 나왔대요. 자 그래서 단기 손익이 8만원 정도 되있는 거야. 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 아직 반영하기 전이고 그 다음에 8만원의 포괄손익이 있대요 자 그러면 저 기타포괄손익이 요번에 실행됐을때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지에 대한 뭐 재평가 이여금이 있었던 상태다 만약에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기말에 언제 어떻게 움직일까 그걸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자 보면 기초에는 일단 만원 그 다음에 5만원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단기손익 요번에 이제 15만원에서 7만원 뺀 단기손익이 이 기업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말의 이익염에 이제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타포괄손익이 실현이 되면 그 기타포괄손익이 이익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익염은 총 합계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총1 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타포괄손익이 어떻게 넘어갔냐. 기초에 있던 기타포괄손익이 이익염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경우야. 즉, 단기 손익은 단기 손익대로 이쪽으로 들어가고, 기타 포괄 손익은 기말에 실현되는 시점에 이익용으로, 즉,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이익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재분류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음, 여기서 일단은 단기 손익으로 재분리지 않, 재분리지, 재분류하지 않는 기타 포괄 손익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어, 기타 포괄 손익의 공정가치 측정 항목에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금융상품 중에서 지분상품, 주식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익형으로 바로 넘어가요. 근데 채권은 달라요. 채권은 요 방법을 써요. 어, 재분류정이라고 얘기하죠.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해서 기타포괄손익이 이익으로 넘어. 가요 결국은 기타포괄손익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현되면 이익으로 넘어가야 될 거네요. 어쨌든간에. 그러면 이익형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단기 손익을 거쳐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익으로 바로 넘어가느냐,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하고 똑같이 가정을 15만원, 7만원 이렇게 가정을, 돼. 단기의 수익과 비용은, 그 다음에 기초 상태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저 기타 포괄 손익이 실현이 됐다. 그럼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이 아직 반영하기 전에 수익과 비용은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손익이 이렇게 나왔겠지. 자, 여기에서 기타 포괄 손익이 재분류 조정의 방법을 사용해서 만약에 이익으로 넘어간다면 첫 번째 이 기타 포괄 손익이 실현이 됐을 때저 수익에 저만 원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결국 단기 손익이 9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그 9만 원이 이익이 오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말 이익이 오면 14만 원. 아까 우리가 봤던 14만 원의 이익이 오면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단기손익을 바꿔줘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반면에 아까는 단기손익 8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재분류 종을 쓰지 않는 것.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재분류 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 여기서 이두 가지 요거 좀 나중에 이제 금융자산 할때 여러분 볼 거예요. 그래서 공정 가치 측정 항목의 금융자산에서 지분 상품은 이 방법을 쓰는데 세무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 즉 재분류 종의 방법을 써요. 그 다음에 회사환산손익, 그다음에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재분류 종의 방법을 쓴다. 여러분들 다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수업은 다 들어봤을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포괄손익의 어, 표시를 보시면 범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따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기타포괄손익 만원이 나왔고 그 만원에 대한 법인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법인세 효과만큼을 제외한 즉 만약에 법인세가 10%다. 천원. 법인세가 천원이 있다면 그 기타포괄손익을 9천원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 이런 식으로 즉 기타포괄금융자산 만원 일단 증가를 했겠죠. 그 다음에 기타포괄에 대한 평가액 만원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평가액 중에 천원을 줄이고 이연 법인세 부채로 1,000원을 계산한 이렇게 그래서 그 법인세 효과만큼을 기, 어, 기타포가 평가이익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결국 기타포가 평가 이익은 9,000원이 이제 기록이 된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방법이 이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네. 결국은 만 원만큼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지만 평가이익은 9천원 기록되고 거기에 대한 법인세 효과가 따로 이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 예. 그래서 만 원만큼 증가했을 때 그만큼을 뭐냐면 평가이익으로 그냥 다만 원을 계상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년 법인세 천 원을 계산하면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이 만 원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법인세 효과만큼을 법인세 비용에서 공제를 해주고. 비용을 계상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어, 기타 포괄손익의 표시는 총액, 즉만 원으로 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구천 원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요소의 인식과 측정이라는 게 있는데, 인식이라는 건 자산이나 부채, 뭐 이런 것들을 재무 재무상태표에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인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표시를 하면 그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측정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죠그 인식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인식요건은 일단 어 해당 항목이 정의가 충족이 되는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고 미래 경제적 유익이 생긴다 그러면 정의 충족이에요 그럼 그걸로 재무제표에 넣을 수 있냐 그것만 아니고 거기다 플러스 2,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재무제표에다가 건물 얼마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이 뭐냐 그러면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확률이 높냐? 높다 이거야 그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 건물이라고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건물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것 같아 자 근데 건물가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면 건물 한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는 얘기야. 어. 그래서 자산 인식에서 보시면 높고 그 다음에 해당 항목에 대한 원가를 신뢰성에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측정 그러면 일단 재무상태표에 집어넣으면 거기다가 건물 얼마 얼마 쓰겠죠. 그러면 그 얼마 얼마라는 그 측정을 할때 거기서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라는 방법이 있고요. 역사적 원가에서는 취득했을 때그 금액을 그대로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행원가 현행원가라는 건 자산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동일한 자산을 내가 살려고 했을 때 그게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1년 전에 샀을 때와 지금 산다고 했을 때 가치 그 차이 어, 그게 이제 현행원가가 되겠죠 부채로 본다면 지금 그 어, 현재 시점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꼭 기억하세요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출 가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유출 가치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분할 때, 팔때 얼마에, 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얘기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부채 쪽에서 보면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이자율이란, 그 어떤 변수를 통해서 현재 시점의 가치로 이제 판단해 보는 걸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영업 과정에서 자세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입액을 현재 시점의 할인 가치로 평가하는 걸 그걸 현재 가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하는 어떤 가치를 사용하는 건 현재 가치 하나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할인되지 아닌 그, 않은 금액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 주세요 그게 종종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에 대한 사항이에요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은 어떤 거냐 우리가 과연 이익을 어떤 개념으로 볼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어, 재무자본 유지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물자본 유지 개념이 있어요. 재무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명목 화폐 단위에 따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불변 구매력 단위에 따른 개념이 있죠. 재무자본 유지 개념은 화폐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물자본 유지 개념은 말 그대로 실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중고 자동차를 사 어, 파는 중고 매매상이다. 근데그 전에 내가 어, 1월 1일 날 중고차를 사가지고 팔려고 한두 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말까지 팔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두 대가 있잖아요. 그럼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이익이 없는 거야. 근데 재무 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중고차의 가격이 내가 두대 사왔는데 두 대에 대한 가치가 어뭐 화폐로 환산해 보니까 한만원 정도 됐대. 근데 기말 시점에 그 중고차에 대한 가격이 뭐 증가했더라고 를 봅시다. 그래서 화폐에 대한 가치가 만 원이 아닌 만 이천 원이 됐대요. 자 그랬을 때 이천 원만큼은 어떻게 할 거냐? 이익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이익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익의, 개념, 이익의 개념에 따라서 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익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이익의 개념으로 볼 거냐. 그게 이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이죠. 여기서는 사실 그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는 게 숫자를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더 높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론상으로 몇 가지 기억할 것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명목화폐단위에 따른 개념은 명목 화폐의 증가, 무조건 화폐의 증가하면 다이걸 보장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불변 구매력에 따른 개념은 물가 수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1월 1일 날 내가 천 원만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11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건 100원만큼 증가했잖아요. 근데 1월 1일 날천 원을 살수 있었던 구매력과 12월 3 0일날 똑같은 구매력을 유지하려고 봤더니 1100원이 필요하더라고요.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익이 없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불변 구매력 단위에 따른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은 말 그대로 실물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화폐액을 화폐액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재무제표 요소인데 요구라고 써 있네. 재무제표 요소예요.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방법 우리가 이제 측정 방법 네 가지였었죠. 어,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현행 유출 가치, 그다음에 현재 가치. 이러한 어떤 방법의 어, 측정 방법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재무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자, 근데 실물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시, 어, 실물의 생산 능력, 즉그 실물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는 측정을 할때 뭘로 측정해야 되냐? 현행 원가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얘는.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 수치로 우리가 계량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실물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측정을 하냐? 그때는 현행 원가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이게 이제 문제에서 자주 이제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그 회계, 회계의 그 개념 체계와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사항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서머리를 좀해 봤어요. 여기 있는 서머리 내용들이 전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메꿔갈 거예요.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서머리 내용들은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는 데 우리가 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우리가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좀 조금 채울 거예요. 그래서, 어, 이론 문제, 즉, 이그 개념 체계와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이론 문제인데, 그 이론 문제에서는 다섯 가지 문항이 나오잖아요. 그 다섯 가지 문항 하나하나가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틀린 걸로 나올 수 있는데 다음에는 이게 틀린 걸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이론형의 문제에서는 그 다섯 가지 문항 자체를 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계산형의 문제에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계산형에서는 문제가 더 중요하죠. 근데이론형의 문제에서 그 문항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문항 다섯 개를 다 확인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내가 봤던 내용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만약에 내가 보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개념 체계와 그다음에 점적표 표시에 대한 문제들을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쪽의 문제들은 뭐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뭐두 문제 정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 문제를 문제만 읽으면 금방 풀수 있거든요. 시간 자체가 오래 안 걸리잖아요. 이런 내은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좀 세이브 시킬 아, 문제를 푸는 시간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챕터기 이 때문에 눈으로 많이 익혀두고 많이 읽어봐야 돼요. 물론 문제 많이 풀어봐도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는 문항 수도 꽤 많고. 그다음에 그 문항에 나오는 다섯 가지 그 문제에 나오는 다섯 가지 문항. 그래서 만약에 열 문제 문제가 나온다. 그럼 열 문제에 다섯 가지 문항이 나오겠죠. 그럼 열 문제 에 다섯 가지씩 확인하고, 확인을 하면 오십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